첫 번째가 운 좋은 사람이 사는 화성 공장역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원지방금은 2021 타경 5804입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여기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46번지 농지뭐 170평입니다. 지금 이거는 공장용지로 완전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땅입니다 감정가가 1억 3,440만 원. 나 이렇게 해서 감정 공장용지로 쓸게 빠른데 평당 80만 원으로 감정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에 공장 지면은 공장용지가 뭐 평당에 300만 원 정도 가니까 두 명이 들어와서 1억 6,900 만원의 최고가 입찰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평당에 100만원, 백동말동합니다 아주 자세한 걸로 봤어요. 이게 이제 다른 방의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완전히 이제 공작 기일 준비가 다돼 있어요. 평당에 100만원이면 주었다고할 일이고 정 경축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굉장히 나를 산 그런 토지라고 봐집니다.